추석 이벤트가 망했어요 <웃음> 저희가 100분 중에 2분 업그레이드 해드리는 이벤트 하려고 했는데 5분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<웃음> 어, 소중한 고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분 중에 두 분, 행운의 두분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넣어서 섞은 다음에 뽑아볼게요 잡히는 게몇개 없네요 행운의 당첨자는 박땡미님, 그리고 오땡지님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앞으로도 태그태그에서 많이 구매해주세요. 빠빠. <웃음>